안녕하세요 여러분 살집 채널 아나운서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용산 롯데캐슬센터 폴의 공급 117제곱미터 전용 84제곱미터 C타입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입은 주택의 일부를 임대가 가능하도록 출입문과 주방, 욕실을 별도로 두어 한 채를 두 채처럼 활용 가능한 세대분리형 구조입니다 방두개 화장실 두개 구조와 현관문 별도 방한개와 화장실 한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둘러보시죠 첫 번째 거주 공간입니다 현관을 열자마자 행인 타입의 화이트톤 신발장이 보이는데요 열어볼게요 수납칸뿐만 아니라 서랍장부터 우산꽂이까지 신발장을 정말 실용적으로 넉넉하게 만들어놨죠? 이렇게 전신 거울이 현관 근처에 큼직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외출 시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점검하고 나갈 수 있겠네요 거실 화장실부터 살펴볼게요 조명이 욕조와 세면대 쪽으로 분리되어 있고요 타일 인테리어가 눈에 띄네요 세면기는 반다리 세면기로 아랫부분을 깔끔하게 해주었고요 세면대 위 거울은 수납장의 문을 활용하여 배치했네요 수납공간이 참 다양한 크기로 잘되어 있죠? 자 화장실과 마주보는 작은 방입니다 문 옆에 옷장 옆면을 활용한 수납공간이 있고요 조명 및 난방 컨트롤러는 각 방마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창이 크게 나있어서 청소할 때 환기에 용이하겠어요 옷장 내부도 열어볼게요 행거가잘 배치되어 있어서 자주 입는 옷들을 보관하기에 안성맞춤이겠죠? 또 옆에는 거울이 있어서 화장대로 사용이 가능한 옷장입니다 수납공간 역시 잘 되어 있고요 자 이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사용하는 거실과 주방 이동할게요 어머 여기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벽면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수납공간을 마련해 놨네요 이쪽에 골프용품 등 실외용품 보관하기에도 좋겠고요 옆에는 아이들 상장과 트로피로 인테리어를 해도 참 예쁠 것 같아요 자 거실입니다 소파를 두는 벽면에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비롯한 컨트롤러가 함께 배치되어 있고요 창쪽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깥뷰는 작은 방과 동일한 바깥뷰 볼수 있는데요 와이집 바로 지하철역이 보이는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지하철역까지 도보 5분이면 충분하겠는데요 차가 지나다니는데도 창을 닫았을 때 방음도 정말 잘 되고요 아트월은 대리석 느낌이 나는 타일로 인테리어를 했고요 이곳에 벽걸이 TV 배치해 놓으면 인테리어에도 한몫하겠죠 자 거실과 대면형 구조인 주방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으로 심플한 인테리어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냉장고를 두는 공간이 두 군데로 넉넉합니다. 아일랜드 식탁을 포함해 ㄷ자 구조 형태라서 상부장, 하부장도 넉넉하고요. 식탁을 두는 공간도 좁지 않죠. 가스호드 쪽에도 상부장이 있네요. 오븐도 잘 설치되어 있고 개수대 옆에는 요리를 하면서도 TV 시청 등이 가능한 시스템 컨트롤러 있습니다. 다용도실 살펴볼게요. 창이 나 있고요. 보일러가 이쪽에 설치되어 있네요. 세탁기를 두는 공간 위에는 선반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방 이동합니다. 들어오자마자 화이트 톤과 우드 톤에 맺힌 붙박이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역시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와. 칸마다 행거가 다 배치되어 있어서 실용적으로 사용 가능하겠어요. 어, 아, 이쪽은 비밀의 방처럼 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열어볼게요. 어머, 대피공간이 붙박이장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는 이곳이 대피공간인지 상상도 못했네요. 자,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도 살펴봐야겠죠. 전동 빨래건조대 있고요. 이 안에 실외기실이 있습니다. 안방 안에 실외기실과 대피공간이 있는 구조네요. 드레스룸 이동할게요. 우와... 우드톤의 수납공간이 펼쳐집니다 수납공간 사이에 거울이 있어서 화장대로 사용 가능하겠어요 안방 화장실이요 샤워기 쪽 투명 파티션이 빛을 반사해서 그런지 화장실이 참 환하고 깨끗해 보이죠? 양병기 위 거울은 수납장 문에 배치되어 있고요 샤워부스에 배수구가 분리되어 있어서 샤워 후 전체 바닥에 물이 젖을 일은 없겠습니다 볼일에 보면서도 문 열림 기능 가능한 컨트롤러 있습니다 자 그럼 분리된 두 번째 공간 이동합니다 한 지붕에 두 세대라니 정말 신선한데요 현관을 열고 들어오면 화이트톤 수납 공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야 그냥 신발장인 줄 알았더니 팬트리 구조로 정말 넉넉하네요 신발뿐만 아니라 각종 실외용품 보관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화장실 먼저 살펴볼까요? 세면대는 반다리 세면기로 아랫부분이 깔끔하고요 거울 뒤에 수납공간도 다양한 크기로 넉넉합니다 자 방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한쪽 벽면에 이렇게 주방이 설치되어 있고요 냉장고를 두는 공간이 빌트인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공간 활용을 정말 잘했죠 수납칸도 넉넉합니다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비롯한 컨트롤러도 잘 되어 있고요 빌트인 옷장까지 있습니다 부모와 큰 자녀가 독립하여 거주하는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겠어요 물론 임대도 가능하고요 창이 크게 나 있어서 공간도 커보이고 환기에도 용이하겠습니다 역시 지하철역이 바로 보이는 바깥뷰네요 저 멀리 있는 건물까지 시야가 확 트이죠? 자 여기까지 저희 살집채널과 함께 용산 롯데캐슬센터 폴의 세대불리형 구조인 공급 117제곱미터 전용 84제곱미터 C타입 실내를 살펴봤습니다. 방 2개, 화장실 2개 구조와 현관문 별도 방 1개와 화장실 1개 구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뿅! 저희 살집채널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큰 사랑이 됩니다.